안녕하세요. 오늘요 우리, 저, 추억의, 그, 김치밥. 무청으로 김치밥 하려고요. 쌀을 퍼왔어요. 근데, 여기 종이컵 하나가 딱 1인분이더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한 30분 놔둬야 돼. 이 소고기 양지살이에요. 아니, 이게 다진 고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채 썰어도 되고 그래. 간장 조금만. 참기름. 마늘. 후추 조금. 물저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넣고. 무청. 이꼭 짜야 돼, 국물을. 음, 맛있겠다 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넣어야지 고기에서 핏물이 안나오니까 그냥 넣으면 날개로 그냥 넣으면 고기에서 익으면 서 핏물 나와서 볶아야 돼 이게 한 30분 불렸어요 이렇게 건져놓으니까 이게뿌르네요 살이 이 쌀이 조금 불었으니까 평소에 밥 안친 것보다 어, 물을 조금만 덜부으면 돼요 그냥 보실보실하게 해야 되니까 밥을 질면은 맛이 없어요 불은 중불로 은근하게 이기 봐서 밥이 어느정도 끓였으면 은 약불로 이제 뜸을 들여야 돼요 약불로 달래양을 만들어서 비벼 먹어야지 여기 김치가 들어가서 좀 삼삼하게 간장을 만들어서 비벼 먹어야 돼요. 물을 조금 타줘야 돼요. 마늘좀 넣고 설탕도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 짠 밥이 다된것 같아요. 아, 밥 버실버실하니 잘 됐다. 김치밥 완성. 이게 김치가 들어가서 짭조름하니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양념장 하면 더 맛있겠지? 옛날에 시골에서 김치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추김치보다 이 무김치랑이 더 맛있어요. 배추김치 무김치 없으면 배추김치 이렇게 하면 돼. 요 오늘도 이렇게 무청김치 밥을 했어요. 감사합니다.